내일은 구구준표 놀이 또할 거야. 어. 틱톡 안녕하세요. 안녕. 짝. 자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애정하는 호텔 반얀트리에 왔습니다. 짜잔! 반얀트리 방 중에서도 제일 펜트하우스 제일 꼭대기층에 와서 친구랑 호캉스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방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2층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수영장이... 수영장? 연결돼 있고 여기가 주방 거실 1층 여기가 2층 2층 와우 진짜 너무 좋아 괜찮죠 음 나이스 방이 두개 위에 두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너무 좋아요. 내 밥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내일은 그 구준표 노래 또할 거야. 셀기타 갈게요 아침에 비행기를 끊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지금 4시 반인데 한번 깨니까 잠이 안 와. 그중 교회에 사는 것같 진짜 벗고 안 하고 이건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하고 가야 돼. 이건 하고 가야 되거든? 저도 버논들이 좋아하지만 이 방은 살면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웃음>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더고 그래서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얼굴은 아니, 지금 뭐? 놓쳤는데 비행기를 <웃음>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친구 방에 한번 가볼까요? 됐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잘안 와가지고 잘 거야 <웃음> 나도 다시 <웃음> 잘자 저렇게 한 시간만이라도 almost 표 인생 살아봐 <목소리> <야경이> 끝내줘 <목소리> <목소리> 혼자 보고 있어가지고 누가라도 뭐 같이 봐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사랑해 어. 여기까지가... 2,000 years later. 안녕하세요. 안녕. 하... 아침 비행기를 잡지 않는 걸로. 원래 안 잡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최상의 제주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침에 아까 제일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아침 비행기로 잡고 했는데 헬기에서 토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그거야이게와나청소장럼 다고 싶다 찍떡 양념 와 비트 리듬 솔 그대로 그냥 JK 김동 나타나네 와자 다시 어린 예술 수 하, 하고 싶었던 풀 온도도 아주 적당해 온도도 오 따뜻해 따뜻해 잠시만 잠시만 온도가 38.5도야 배가 조금 고프네요 어제 그렇게 먹고 잤는데 또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머피의 법칙 만... 일... 조용할게요. 어릴 응. 때부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랬어. 아.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이제 진짜 가야 돼요. 너무 가기 싫어요. 아무튼, 1200만원짜리 방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헬기 타러 가기. 제주도로. 그집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조식을 시키려면 1 시간 남았거든요? 요즘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음! 바람리가 눈치를 잘해. 눈치를 음. 엄청 잘해. 근데. 우리 집에서 먹는 거랑 그남산분에서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마음이 풍족하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진짜 그치만 누군가가? 여기 살래?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살려면 여기 살긴 해 응. 여기. 응.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응.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응. 이게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죠 이제 어제 오늘 1박 2일로 해가지고 바니언트리 이제 최고층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펜트하우스 방에 묵어봤어요. 어, 평점은 10점 만점에 12점이에요. 전 좋아요. <웃음> 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여기 양말. 아무튼,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말안 할게요. <웃음> 물 챙겨서 가겠습니다. 찰 쏘. 있어, 있츠아잘 있어, 풀아. 따뜻한 풀. 아, 진짜 신기하다 내부가 이렇게 방청한데있어요 어, 너무 신기해 돌고래 보고싶어 바람과 천만 있으면 어쨌든갈수 있어 <웃음>